이사를리겠습니다 둘, 셋! We are heroes. heroes! 안녕하세요. x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소식 이 사람은 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이이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사다 잠시만요. 공채 오디션이라고 하면, 저 정수 씨가 공채 오디션 출신이잖아요. 야, 맞지, 맞지. 네, 맞습니다. 저는 공채 15기를 통해서 회사에 들어오게 되는데, 항상 선배님들의 오디션 응원 영상만봐오다가어제서 공기를 해서, 이렇게 응원 영상을 찍고 있다고 하니까, 기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JRP 아티 공채 오디션은, 정수 씨 말고도 정말 많은 선배님들께서 도착하셨던 오디션이잖아요. 저희 JYP 가족이 될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JYP 연습장 동체 17기 오디션이 오랜만에 개최되는 네. JYP 대면 오디션인 만큼 그 의미가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많은 오디션들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왔다고 들었는데요 저희처럼 아티스트라는 꿈을 가졌던 친구들에게는 본인의 끼를 마음껏 펼치기에 답답하고 어려웠던 상황일을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동체 17기는 도도 놓치면 안될 기회 같은데요 정수씨 역시 경험자로서 지원자분께 응원의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웃음> 음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후회가 남지 않도록 준비해온 만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본인의 실력과 재능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 순간만큼은 긴장하지 마시고 가장 본인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저희 엑스티너리어로드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디션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JRP 오디션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지원 전에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저희 엑스비리히어로도 열정 넘치는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엑스비터리 히어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unning